기존에 육성한 915 이상 1340 미만의 캐릭터를 등록하여 빠른 성장을 시킬 수도 있답니다. 이제는 더큰 로스트아크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. 더 자세한 가이드는 게임 내 r 트 t 가이드북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어지는 다음 영상까지 시청한다면 보다 즐거운 로스트아크를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랍니다. 그럼 로스트아크가 모험가님의 여정을 응원합니다.